뭐라 해야 돼? 안녕 안녕 <웃음> 하세요 <웃음> 넣을게요 <웃음> 아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부끄럽네>. 하세요 안녕 하세요녕안부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하세요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중화주스. 망고주스도 맛있는데 단종이 돼가지고. <웃음> 여름 시즌 메뉴에 생총콜릴라떼랑 펄 추가가 얼마 생었는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쿠키 매트 쉐이크샷추가가 괜찮아요. 레시피 쉽게 외우는 저만의 방법. 비슷비슷한 레시피를 하나 외우면 다른 거를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아, 컴포즈 알바 중인데 만약 그만두신다면 어떤 영상으로 활동하실 건가요? 일단은 브이로그를 찍다가, 네 어차피 저는 약간 생활력이 강해서 또 알바를 구해서 하지 않을까. 컴포즈 알바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배달이 많이 옵니다. 레시피가 쉽다. 정도? 전공이 무엇인가요? 저는.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웃음> 주걱 없이 블렌딩류, 블렌딩류, 오이 저렇게 잘 나오나요? 저는 꽁꽁 얼어붙어서 안 나오거나 쏟아지거나 둘중 하나라서 얼음을 정량을 맞추면 됩니다. 이게 주걱을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너무. 응. 각도를 각도 맞추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목이 아파져요. 그냥 주걱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쁘게 올리는 법. 이거는 영상을 추가해드릴게요. 됐다. 많은 알바 중에 카페 알바를 한 계기, 하게 된 계기. 저는 아이러브 커피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웃음> 아이러브 커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 알바 로망 손 빨라지는 물결 저도 처음에 완전 느려가지고 사장님한테 고박 받았어요 사장님 안 보시겠죠? <웃음> <웃음> 아 이거는 누가 답글을 달아주셨지만 레시피가 공개되는 게 본사에서는 꺼릴 수도 있는 점인데 허락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본사에서 추진하는 유튜브인 건가요? 레시피는 몇 미리 이런 거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뭐. 다른 유튜버들도 이런 거는 이 정도는 다 해가지고. 본사에서 추진할 본사요? 본사 혹시 나 컨택할 생각 있나? 혹시 나랑, <웃음> 나랑 뭐할 생각 있나? 알바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유형 팥돌미 밀크쉐이크의 펄추가. 컴포즈는 피어싱이나 귀걸이 돼요? 귀걸이에서요? 이런 비율이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으면 안될것같은데이 정도 이렇게. 사장님 따라 부르것 같아. 컴포즈 커피가 다른 커피집들보다 좋은 점이랑 나쁜 점. 좋은 점. 젓가치고 <웃음> 맛있다. 아. 응. 저가치고 재료가 비싼 편이다. 나쁜 점 알바가 힘들다. <웃음> <웃음> <웃음> 아무처가다 <웃음> 니까 네. 알바는 힘들다, 알바는 힘들다. <웃음> 컴포즈는 아메리카노, 핫아이스 둘다 1500원인데 다른 프랜차이즈는 보통 아이스가 500원 더 비싸나요? 네, 얼음값이에요 근데 저희는 받지 않아요 짱인걸? 근데 생각보다 없네? <웃음> 겹치는 게 많아 왜 나, 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웃음> 물어봐.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요? 몇살처럼 <웃음> 보이나요? 꼰대 꼰대. <웃음> 안녕하세요. 스물 하나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웃음> 어, MBTI 맞으요 MBTI요? 원래 ISFJ였는데요. 사회에 찌들어서 ISTJ가 됐어요. 일말의 <웃음> 흥분성이 <웃음>